어, 새로 나왔어. 예? 응. 응. 응. 응. 얘가북극 꿈이야? 나는 장 좋아해. 응, 나는 토끼 좋아. 토끼 좋아? 응, 은혜는 은는 누가 좋아? 응. 토끼? 토끼? <웃음> 와 응. 다섯 살은 좋아, 토끼 좋아하고 응. 일곱 살들은. 응. 펭귄 이아 펭귄. 펭귄 왜 바뀌었어? <웃음> 아까 얘, 아까 그 대장 멋있어서 그런 거야. 음. 이 꽁꽁 숨겨왔어. 한창 <웃음> 놀래켜주려고. <펭찬도 원래> <웃음> 짜자잔. <웃음> <웃음> 와 이거 봐, 지은우야 이거 봐. 스티브리들 조이기 나왔어. 꾸레토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지 은우는 토끼가 이쁘다고 했지? 토끼은우 토끼. 근데 토끼. 그리고 태리는 태린은 팬케이크 이쁘다고 했으니까 팬케이크 너무 귀엽다. 네? 아! 세링턴. <목소리도> 튜니. 달인 더얘 언니 얘는 누구예요? 걔는 이거 네. 데시. 데쉬. 데시래 얘는. 응. 이거는 안녕 안녕하세요. 나데야얘 데쉬. 이름은 데시. 데시. 펭귄의 페이소. 펭귄이라서 페이소. 페이 응. 아 펭귄한테 페이소나 봐. 응 데쉬. 여기 데쉬. 얘 이름이 졸동이다 음. 슈. 티비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어때? 좋아. 실제로 보니까 어떤 캐릭터가 제일 마음에 들어? 음... 누구? 네. 원숭이? 네. 원숭이? 네. 쥬야 골라봐. 닮았으니까 할 어, 원숭이 닮았어? 팔이 닮았어? 원숭이 닮았어? 닮았어? 라봐 콜라 콜라 어? <웃음> 이런거 좋아하는구나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여기 계단 아래치 아니 계, 진짜 계단 말이응 우리 앞 우리의 치어 빨리 가자 엄마 다뼈 맛있지? 뼈 있다 뼈뼈 뼈. 뼈. 아니 아, 손으로 만지지 마 아니 이게 있다고 음. 이게 음. 이게 아. 있다고 엄마가 안매겨지게 맞았어 내가 먹은 삼계탕 중에서 제일 맛있다 나도, 나도. 나도. 진짜. 하나 맛있지? <웃음> <웃음> 맛있어 거 뭐야 이거 <웃음> 이거 뭐야 매운 거야 조금만 먹어 손바야 손바야 탐탐탐탐 <떡> <함, 함. 함, 떡> 이거 못먹어 이거 <떡> <떡> <떡> 이만큼 먹으면 안되지 아, 조금더 먹을게 어, 어. 된장 찍어야 맛있어 맛있지? 맛있지? 이거 안 매워 매, 매워도 괜찮아 매워도 괜찮아? <웃음> 먹어봐 아니, 너 맵다며 아니야 아니, 리 너도 맵다며 아니야테리는 아니야, 먹... 아니야 리는 이거야 <웃음> <테리는 먹지> <웃음> 응.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. 귀여워. 귀여워. <웃음> 음식 잘하셔가지고 받은 상인가? 팩가가. 아? 음식 잘하셔가지고 아. 유명한 집이라서. 아, 아이, 그래서 여기 집이 맛있구나. 뒤에 아무도 안 와. 아, 아니야. 타도 돼. 피해서 갈 거야. 옳지! 옳지! 우와! 다다다다다다다다, <웃음> 한대 잘 깎았다. 올라가자 이제. 응. 올라가자. 어, 어 가볼까나? 올라가자. 다 까졌다. 어제 랑아야, 랑가너 거꾸로 신었네, 신발도. 아, 미안. <웃음> 괜찮아. 괜찮아. 응. 뭐가 괜찮아? 괜찮아. 너가 미안하고 너가 괜찮아? 응. 오빠 까져도 괜찮아. 아우, 누가 신었어야 되는데. 미안. 엄마가 태어나는 놈이. 응. 했어. 괜찮아. 고가 괜찮아? 치면 되잖아. 선생님이한테 어? 나중에 고쳐주세요 하면 되잖아. 안 고쳐지지. 쭉 가봐. 쭉 가봐. 앞에 잘 보고.